오늘은 아름다운 단양강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마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단양강 단도트레킹을왔습니다마 만천하 스카이워크는요. 단양구 작성면 애곡리 오빠이의 깎아내린 듯한 오빠이의 절벽에 새겨진 표한 듯한 호랑이 문양은 남한강에 물 흐름을 꺾는 기가 있다 하여 예부자 신성시 하였고 오빠이의 위치 또한 만악천벙, 만개의 골짜기와 천개의 봉우리 네, 해발 3,200m에 위치하여 오랜 세월 동안 부자들이나 우수인들이 일반인들의 소원을 빌어주고 자아를 승천하는 장소로 유명하다고 전해집니다. 아, 달랑 시내가 아주 한눈에 아주 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서 봐도 아주 아찔합니다. 아, 서원이 오좀 뺑뺑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천사 아, 유리라 절대로 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신발을 탈고 아 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 아찔합니다. 저까지 가는데 투명 유리라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점점 갔다 보면 투명 유리 아래에 살짝 저 풍경도 볼수 있고요. 스트레스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남한강, 기암절벽 위에 서 있는 아찔한 느낌과, 단양신을 한눈에 도망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아찔한 풍경에 간탄사도도 나오고요, 단양에서 멋진 아주 인생샷을 남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풍광을 즐기고요, 만천하 스카이워크에서 내려와, 단양강 잔도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어, 어! 어, 따라... 아아아 어, 아니... 만찬 스카이워크는요 잘릿하고 아찔한 채무를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올라 보시기 바랍니다 단양 잔도에는요 화장실 있기 때문에 꼭이 화장실을 들렸다 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강 잔도는 이곳에서 시작하여 약 1.2km로 그동안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남한강 절벽을 따라 잔도가 있어 트레킹의 낭만과 자디한 스릴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산책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복 1 시간 정도 소요되며 거인은 정상에마천화 스카이워크까지 연계한다면 정말 멋진 단양의 여행 코스가 될것 같습니다 저 상진 철교가 남한강에 반영이 되면 멋진데 오늘은 꽁꽁얼려가지고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악석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저기에다 주불 다씌워 놨거든요. 중간 중간 거는 동안에요. 내려다보면 풍경도 예쁘고 암벽과 절벽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웃음> 숨어있는 식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단양강 잔도는 잔잔하게 흘러가는 남한강을 바라보며 걷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일품 트릭킹 코스입니다 데크로 또 이루어져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누구든지 걸수 있거든요 잔도가요, 안벽 위에 설치되어, 여기다 보면 좀 아찔아찔하네요. 주변에다가 뼈를 좀 박아가지고 뒤돌아가도 멋집니다 Ha <laughs> ha. 디드라 보면 멋스러, 너무나 멋지고요. 아, 이렇지 않么, 뭐 중국 항산의 잔도 멋지 않게 아주 좋습니다. 단양에 오시면 만차하 스카이워크에서 남한강의 멋진 풍경과 단양의 모습을 한 눈에 감상하시고 내려오셔서 단양강 잔도길을 걸어보시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여행이 되실 겁니다.